원내 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대통령 관저 경비를 군에 맡긴 윤석열 대통령은 신 군부를 꿈꾸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의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에 맡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비는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으로 넘기겠다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신군부의 부활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입니까? 군이 대통령 관절을 지키는 것이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 관절 경비를 담당하게 된 수도방위 사령부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경호처장의 입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행태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제의 군경비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신군부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길 바랍니다.